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오랜만에 블로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워볼 내용은 블로에서 자막을 만들고 자막 색깔을 여러가지 색깔로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까 보시고 여러분들도 예쁘게 꾸며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 컨텐츠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글자 색깔 변경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먼저 글자를 불러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밑에 중간쯤에 글자 부분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왼쪽 위에 다시 글자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불로에 제공되고 있는 아주 다양한 템플릿들이 나오는데 오늘 저는 기본적인 템플릿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하지만 이 템플릿 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자막 템플릿에도 오늘 알려드릴 기능들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끔 골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은 자막을 한번 불러오고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폰트와 문구를 변경했습니다. 혹시나 변경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3강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색깔을 바꿔볼 건데 색깔을 바꾸기 위해서는 텍스트를 클릭을 해줍니다. 여기 화면을 클릭을 하셔도 되고 여기 레이어 부분을 클릭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밑에 스타일 부분에 들어가줍니다. 스타일에 들어가면 이렇게 쭉 넘겨보시면 다양한 컬러 탭들이 있고 여기 컬러 탭들 말고도 여기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팔레트, 피커, 슬라이더를 통해서 다양하게 색깔을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 마음에 드는 색깔이 있으면 이렇게 눌러버리면 바로 색깔이 바뀌는 겁니다. 자좀 키워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색깔은 간단하게 바꾸실 수 있는데 이제 한 글자씩 한 글자씩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글자씩 바꾸는 방법은 여기 밑에 있는 이 부분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꾸고 싶어하는 글자를 선택을 하게 되면 다른 글자들과 달리 초록색깔로 이렇게 테두리가 생기면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색깔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색깔도 초록색깔로 테두리가 생기면서 선택이 되었죠? 그렇게 하고 그 옆에 있는 글자를 다시 클릭을 하게 되면 그 다음 글자가 선택이 되고 또 반복해서 같은 형식으로 글자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꾸면 끝난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글자씩 바꾸고 싶다고 하시면 그냥 옆에 있는 글자를 선택하고 색깔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바꾸려고 하는 글자를 마음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연달아서 선택되어 있는 이렇게 두 글자를 바꾸실 수도 있고 이렇게 세 글자를 바꾸실 수도 있고 또는 이런 식으로 따로 떨어져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글자들도 한꺼번에 이렇게 바꾸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되돌리고 싶으시면 이 글자를 전체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띄어쓰기를 해가지고 각 단어가 떨어져 있죠? 이럴 때는 여기 앞에 있는 V자 표시 이 부분을 선택을 하면 여기 뒤에 있는 단어가 선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V표시를 누르게 되면 앞에 있는 단어도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기본값을 딱 눌러서 원래대로 돌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일반적인 색상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그라데이션 색깔들도 또는 여기 있는 자막 패턴들도 똑같이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곽선 외곽선도 클릭을 하고 색깔을 선택하신 다음에 외곽선 두께를 늘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글자들만 따로 이렇게 한 글자씩만이라도 각각 다른 외곽선 색깔들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한 글자만 외곽선을 지우고 싶다고 하면은 지우고 싶은 글자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외곽선 조절하는 두께를 이렇게 줄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완전히 끄고 싶으시면 여기 외곽선을 이렇게 딱 왼쪽으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경색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자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색깔을 선택을 해주시면 여기 이 부분만 외곽선 선택이 되고 마찬가지로 색깔을 변경하고 싶은 글자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 부분만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따로 색깔이 변형이 됩니다. 여기서도 만약에 배경색을 전체적으로 없애고 싶으시면 이렇게 넘기시면 되지만 한 글자만 없애고 싶으시면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렇게 투명도를 없애주시면 바로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림자도 똑같이 적용시키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그림자를 누르게 되면 일단 전체에 그림자는 생겼는데 선택은 글자에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들 또 내가 선택한 부분에 가서 마음대로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자 색깔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림자를 없애고 싶으시면 바로 꺼서 없애시면 되고 아까와 똑같이 한 글자만 없애고 싶으시면 색상을 들어가셔서 역시나 없애고 싶은 색깔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투명도를 없애주신 다음에 내가 남기고 싶은 부분에만 그림자를 남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주 쉽고 뿐만 아니라 꾸미는 것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